과연 저희가 드라마로 여러분께 뭐 이렇게 앞에 선보일 수 있을지 <웃음> 네. 진짜 드라마가 진짜 우리가 제작을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요 같이 홍보해서 한 드라마가 진짜 뜰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합쳐서 우리가 진짜 하나로 돼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배우분들이 이거 보고 있는 거 알아요 어떻게 인성아 알고 있어요 너도 만약에 드라마에 참여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 나와 인성아 너가 와서 같이 뽑아줘 야. 그래 그래 한번 나와라 그리고 육성재 지켜보고 있어. 너도 이제 연기 변신 한번 해야지. 어. 강렬한 거 한번 해볼 때가 됐다. <웃음> 우리 총알 있다. 어. 우리 많이 모았다. <웃음> 우리 있어. 야. 어. 우리 <웃음>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깜짝 놀랄 거야. <웃음> 시민들이 있어. <웃음> 국민들이 있다고. 국민이 만드는 빅부쳐야 육성재 박보검 조인성 조인성. 하고 싶다고 해라. 아그 어, 어? <웃음> 다시가. <웃음> 에이. 그래 오케이 그러면 오디션 때 만나자 어.